어느날 폴란드에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터기 때문에 이 벽돌공이 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하지 어느날 공고가 크게 붙었어요. 큰 공사판이 열려진다고. 그래서 이벽돌공 거기다 가요. 그래서 금방 그 다음날 취직해요. 너무 오래간만에 직장을 가져서 아침 일찍서부터 그 제일 일찍 가서 벽돌을 열심히 굽고 쌓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안 해요. 아, 왜 저런 놈들 왜일안 할까? 근데 이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다 지워지고 마지막 날이 사람은 이제 너무 잘했다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표창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든 건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서 보니까 뭔가 커다란 벽돌 건물이 쫙써 있어요. 근데 앞에 정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웃스피치 수용사라고 딱.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게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입학처장일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폴란드 백돌공은 아닌가. 데미 사자비스가 유명하지 않냐. 근데 잘 보세요. 이 친구를. 13살 때 체스 2위를 했어요. 세계. 15살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 캠브리지에서학사를 받았고요. 게임에서 창업하고 런던 대학에서 뇌과학 박사 받았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5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 10명, 100명을 만들다. 뭐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한 개라도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13살짜리 초등학교 한 6학년 내지 중일 때까지 체스만 시킬 것, 같던 것 같아요. 던같우리나라로요것까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세들도 있고 이창호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둑을 잘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야 그럼 너는 이쪽으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자 해야 될 텐데 이놈이 갑자기 중학교 한 3학년 때 갑자기 학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게임 개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 그렇죠? 멀쩡히 어플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애를 캠브리지 대학은 입학을 허가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얘가 다시 창업해 여기까지 또 이해가요. 근데 런던 대학에서 여기서 또 대학원에서 다시 어드미션 줘요. 이것도 입학처 양님두개다안돼요 이건. 이건 구속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대기업이 이것도 5천억에 사가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요. 아,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사차상혁명에 혁명, 우리 아이들은 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